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선화짐권론 제32강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7장 선화짐권의 종류와 법률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무리 못한 운송물의 하자상태 표시 유무에 의한 분류와 형식에 의한 분류 운송 책임 구간에 의한 분류, 혼재 여부에 의한 분류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운송물의 하자상태 표시의 무에 의한 분류는 그린선화증권과 파울선화증권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어, 파울선화증권 중에서 어, 결국은 이제 보상장을 통해서 그린선화증권으로 교환하는 이러한 이제 그 방식으로 운송을 하게 되는데 이 보상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상장은 레트 오브 인 n 미 t 티라고 합니다. 어, 파울 선화증권이 발행될 경우 은행이 이러한 선화증권을 취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크린 선화증권으로 교환 발행받기 위하여 목적지에서 교환 발행된 크린 선화증권으로 인하여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는 송하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배상하겠다는 내용으로 어, 송하인이 발행하는 각서를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어, 선화증권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는 통정허위표시의 일종으로서 선화증권 소지인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탈법행위를 위한 서류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상장을 발행하고 파울 선화증권을 그린 선화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은 영국 법상 근반원의법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계획된 소임수라고 하여 이러한 그린 선화증권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을 상대로 운송물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운송인은 일단 손해배상 후에 송하일을 상대로 보상장이 근거하여 부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단기간에 많은 운송물을 선적하기 때문에 선적과정에서 일일이 운송물을 완벽하게 대체하거나 포장을 보완하기는 어려움로 보상장을 첨부하여 그린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관행이 상당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데요. 탈법행위이지만 사실인 관습으로 해석하며 보상장을 첨부하여 그린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관행은 어,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린선화증권의 발행에 대하여 는선라증권 소진에 대하여 운송인증권에 무는 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 절차상 보상장은 통상 예로통을 발행했는데 원본은 그린선화증권을 발행한 선적지 운송인이 보관하고 부본은 본선과 양육적 운송인 지점이 보관하게 됩니다. 보상장을 발행한 사실은 고지사항에 속함으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어, 보상장 양식이 뭐 이러한 형태가 있는데요. 뭐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예시된 보상장은 어, P&I 클럽에서 어, 이러한 형태로 보상장을 작성해라 하는 어, 이러한 그 표준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형식에 의해서 분류를 하면 약식선화증권과 적식선화증권 등이 있는데 정식선화증권은 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어, 특수한 형식의 경우를 보면 약식 선하증권과 정식 선하증권을겹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약식 선하증권은 어, 정식 선하증권의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운송조건 면책약관 등 운송계약의 내용에 대한 뒷면 약관 인쇄를 생략하고 그 내용은 운송인의 정식 선하증권 약관이나 별지 약관을 참조하는 등의 짧은 문언이 선하증권 뒷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선화증권을 얘기합니다. 인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뒷면 약간이 모두 기재된 정식 선화증권은 그 규격이 너무 길거나 커서 선화증권의 작성 및 발행에 지장이 있어서 미국계 우송인들이 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인데요. 주로 영송기업과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많이 이용됩니다. 이 그러나 인쇄술이 발달하는 오늘날은 정식선하증권도약식선하증권과 같은 크기, 즉 A4 용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거처럼 길거나 크지 않고 선하증권 앞면에 기재되는 내용도 양정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그 뒷면에 약관의 전체 내용을 인쇄해 놓지 않고 약식선하증권의 뒷면에는 어, 뒤에 나오는 그림 29에서 보는 것처럼 운송 조건이나 운송인의 책임자 면책상 권리의이등 자세한 약관 내용은 본인의 운송인의 정식 선화증권을위한다라고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운송인은 이를 별도로 인쇄하여 송화인등 고객이 언제든지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항시비치해 놓아야 합니다. 정식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약식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에 비하여 과거와 같은 불편을 초래하는 면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식 선화증권을 발행할 경우 송화인도 약관을 별도로 확보해 하므로 오히려 업무의 번거로움이 따르게 되어 불편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정식 선화증권 사용이 바람직한데요. 운송인과 화주 등 관련자가 모두 운송약관 내용의 전부를 선화증권을 취득할 때 바로 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당초의 운송 계약 내용이 당의 선화증권에 의해 즉시 입증될 수 있도록 정식 선화증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그림 29에 나와 있는 것은 약식 선화증권 앞면인데, 이거 똑같죠. 이, 이, 펜트랜스라는 회사의 것인데, 똑같고 뒷면에는 백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로, 오늘날은 이런 양식 선화증권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용성계약을 하는 부정기 운송회사에서 이러한 선화증권을 사용하는데요. 당사자 사이에서 선화증권을 유통할 필요가 없고, 어, 경우에 따라서, 어, 운송계약의 내용은 용성계약서라는 별도의 운송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발행, 발행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양식으로 발행되는 것이 약식선화증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약식선화증권의 회원계에서 자주 사용되자 1974년 ICC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UCP300부터 약식선화증권도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색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적합의원증권을 결합한 선화증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증권에 기재되는 운송물이 항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운송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약정한 선화증권입니다. 적색선화증권은 일반 선화증권의 기재사항 외에 운송물의 보험금액, 보험료그밖에 보험에 대한 사항이 부기되어 있고 적색글씨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관계를 보면 운송인은 보험회사와 모든 적색선화증권 발행분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험조건에 따른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들게 되기 때문에 손해보상은 보험회사가 하게 되지만 보험료를 운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 결국 송화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됩니다 화주에 대하여는 단지 적합보험이 색 부과하는 번거로만 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어, 법적으로는 상법상 운송인 면책사유의 사이유 적용을 피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보험제도가 발달한 오늘날은 적색선화증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지난해 운회사에서 사용하는 선화증권 등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확장하는 특약을 걸 경우에 이사, 이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운송인 책임 구간에 의한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운송인 책임 구간에 따라서는 일반 운송선화증권, 복합 운송증권, 구간 선화증권, 해상 선화증권으로 선화증권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운송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운송선화증권은 광의와 협의로 이렇게 개념을 나누어 볼수 있는데 광의로 보면 운송물이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여러 명의 운송인이 개입하여 같은 종류 또는 이종 이상의 운송수단을 교대로 사용하여 단계별 운송이 이루어질 경우 환적할 때마다 운송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번거로움 피하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최초의 운송 인이전 운송 구간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여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일반 운송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물건 운송에서 운송수단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해상운송, 철도운송, 도로운송 항공운송으로 구분을 하고요. 일반 운송은 하나의 운송에 여러 명의 운송인이 참여하여 동종의 운송수단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을 연결하여 운송이 완성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구간의 운송이 동일한 운송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관 운송을 단순 일관 운송이라고 하고 여러 운송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관 운송을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일관 운송을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단순 일관 운송만을 일관 운송으로 보는 기원인데요일관 운송은 반드시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또 운송의 실행도 각 구간별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운송인의 책임도 복합운송의 경우처럼 한 운송인에게 집중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환적이나 운송의 연결 등 운송 형식 자체의 관점을 둔다면 복합운송도 여기서 말하는 일반 운송을 일부로 보는 것이 잘못된 정의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협의의 일반 운송 선화증권은 위에서 말한 단순일반 운송에서 바로 인 선화증권으로 정의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과 철도, 트럭 또는 항공기 등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이 연계되는 운송을 담당하는 복합운송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해 왔으나 여러 명의 운송인이 참여하는 일관운송에 대해 발행되는 일관운송 선화증권의유형은 운송수단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 구간운송인 책임부담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의 일관운송설라증권은 1차 운송인 즉 원수 운송인만 서명하지만 2차 2호의 운송인은 각각 독립해서 자기 담당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2차 2호의 운송에 대해서 설라증권에설명한 1차 운송인은 송하인의 운송 주선인에 불과하고 2차 2호의 운송인과의 연결로서 임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연결이는 것은 계약체결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상 운송물의 인도도 있데요 어, 즉, 운송운송인은 자기 구간만 책임을 지고 타 구간 운송인과는 화주는 운송운송인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환적을 위해 본선의 테이플로부터 운송물이 이동한 이후의 위험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다음 운송인에게 위험이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 운송사가증권과 관련된 각 운송인은 운송증권의 일반운송이둘 이상의 운송인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계약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의 운송인의 책임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참여 운송인 상호가 그리고 송화인 및 수화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따라서 다양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일반운송 선하증권의 경우에 당의 구간운송인은 그의 구간에 대한 운임에 접속 수속 비용이 포함된 이른바 일관 운임을 부과하고, 일관 운송 선화증권에는 환적항 접속 선명 및 접속 운송 명령 등이 기재가 됩니다. 어, 해상 일관 운송증권은 물건의 모든 구간을, 물건 운송의 모든 구간을 같은 종류의 운송수단인 선박으로 운송하지만, 원송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지부터 인도지까지 운송하는 도중, 다른 연계 해상 운송인을 자기가 하도급 계약하여 운송을 완성할 때 최초 운송을 인수한 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을 책임지는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책임 주체가 단일한 해상 일관 운송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고요. 선화증권의 발행인는 자기의 운송구간은 물론이고 연계 운송인에 의한 운송구간 전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선박이라는 같은 종류의 운송수단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복합운송과 다르고 복수의 운송인이 개입되어 있긴 하지만 선화증권을 발행한 원수운송인이 모든 운송구간에 대한 책임을 친다는 점에서 복합운송과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운송증권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복합운송증권이라면 운송물의 수령지에서 인도지까지의 운송을 단일 운송인의 책임, 단일 운임 어,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일관 운송할 것을 약속하는 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증권을 예제합니다. 복합운송증권도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권한증권, 유가증권 및 증거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복합운송은 어, 해륙운송수단의 결합, 또해공운송수단의 결합, 육공운송수단의 결합, 해륙공운송수단의, 결합, 해륙공운송수단의 결합으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선박과 트럭, 선박과 기차 또는 선박과 항공기, 트럭과 항공기, 기차와 항공기, 트럭과 선박 항공기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포카본송 뭐 증권의 명칭은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inter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combined transport document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복합운송주선실무에서는무선박운송인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운송주선인이 사용하는 복합운송증권이나 운송인이 사용하는 복합운송선화증권도 대부분 복합운송계약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양식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국제복합운송주선인협회 즉 피아타는 1992년의 우크다드ICC 복합운송증권규칙을 발효하도록 같은 해석 등의 그 규칙에 기초한 국제복합운송주선인협회 복합운송선화증권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ICC 내의 로고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피아타 정형원으로 가입한 회사는 동협회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복합운송증권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복합운송증권은 운송수단을 어떻게 결합하든 복합운송을 인수하고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한 복합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지로부터 최종 인도지까지 책임질 것에 합의를 한 것이므로 하주는 복합운송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복합운송인은 귀책사유가 있는 하도급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운송수단의 일부만을 보유하고 일부 구간에 대하여만 운송을 실제로 이행하고 다른 구간에 대하여는 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운송을 이행하는 운송인이나 항공에서는 물론이고 전혀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실제 운송인을 이행하는 무선박 운송인도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복합운송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어, 협의의 일반 운송과 비교해 보면요. 일반 운송은 동종 운송수단 또는 이종 운송수단과의 조합이 모두 가능하다 복합운송은 이종운송수단 상호간의조합에 하나입니다. 계약 형태면에서 일반 운송은 운송구간별로 부분운송계약이 체결되지만 복합운송은 모든 구간 단일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2차 이후의 운송에는 하도급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운송인의 책임, 책임 형태를 보면 일반 운송은 구간 이종책임체계즉 네트워크 라이빌리티 시스템이고 복합운송은 단일 책임체계, 유니폼 라이빌리티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구간별 이종 책임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운송에서는 1차 운송이나 화주의 단순한 운송 대리인에 불과하지만 복합운송에서 1차 운송은 원수 운송이고 2차 운송은 하도급 운송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운송인 책임 형태를 일반 운송은 구간 이종 책임체계 복합운송은 단일책임체계를 추가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구간별 이동책임체계가 어,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어, 일관운송의 경우에는 운송책임의 주체가 단일이 아니고 그각 구간별로 자기가 부담했는 이제 맡았는 운송구간만큼 각각을 자각 운송책임을 지기 때문에 어, 자기 맡은 데 따른 책임을 음, 각각 나눠서 지게 되면 은 예를 들어서 해송 구간과 육상 구간 뭐 책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각각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복합운송은 가장 더 좋은 방식은 복합운송 전 구간에 대해서 하나의 책임 원칙과 책임 한도를 적용해서 뭐 이렇게 책임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현재 복합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규라든지 국제협약이 발효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육상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각각의 법도 해상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뭐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든지 이런 그 협약과 여기에 따른 국내법들이 각각 독립해 있고 항공운송에 대해서도 뭐 바드샤바 협약이라든지 이런 협약에 따라서 국내법이 각각 달리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밝혀지게 되면은, 운송인은 자기가 책임 제한을 받게 되면 그보다 더 책임을 지기 싫어할 것이고, 반대로 화주의 입장에서는, 어또 책임을 제한시키는 것을 싫어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구간별, 어그 이종 책임을 적용하고, 이 구간이 밝혀져 있지 않을 때, 어느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알수 없을 때만, 어이 협약, 아, 이 전에, 그, 약관에서 정해놓은 하나의 책임 원칙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별 이중 책임 체계가 현재는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UCP600에서는 개포운송계약은 대부분 컨테이너에 의한 복합운송으로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송증권도 선화증권에 대체하여 복합운송증권의 일대로 발행 됩니다. 복합운송증권이 선화증권과 같이 무역거래에서 화환담보 역할을 수행하여 야할수 있어야 하고 은행에서도 수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UCP300부터 복합운송증권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크린선화증권으로 인정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차, 5차, 6차 계정을 거치면서 복합운송증권은 신용장거래에서 수리 가능한 운송증권으로 확실히 인정이 되고 있고요. 신용장에서 복합운송증권을 요구하고 있거나 단순히 복합운송을 허용하면서 복합운송증권의 형식이나 그 발행인을 면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올해는 복합운송증권을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간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항에서 인천항, 울산항에서 제조항 등과 같이 운송물의 선적항과 목적항이 모두 같은 국가 안에서 운송이 루어지는 국내 해상 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구간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어, 영어로는 로컬 비율 또는 도메스틱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어, 필리핀과 같이 많은 섬으로 구성된 나라에서는 국내 선화증권에 의해 다른 섬의 항구까지 운송되고 어, 그곳에서 다시 다른 모선에 환적되는 구간선화증권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이 있습니다. 어, 일간운송 또는 복합운송에서 구간선화증권이라는 것은 일간운송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연계운송 또는 하도급운송인이 원수운송인에게 발행하는 선화증권도 어, 로컬비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목적은 첫째 중간운송인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고 발생시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발행되는 선화증권은 일관운송이나 복합운송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관운송이나 복합운송에서 발행되는 국간선화증권은 대부분 비유통선화증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상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이상의 국가 간의 항구와 항구 사이에 운송물을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만으로 운송할 때 발행하는 선화증권은 해상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어, 송화인의 창고에서 선적항까지 및 양육항으로부터 수화인의 창고 등 내륙의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은 화조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운송인은 단지 해상구간의 운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선화증권은 해상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혼재 여부에 의한 분류를 알아보는데 현재 여부에 의해서는 마스터 선하증권과 하우스 선 증권 즉 마스터 B/L과 하우스 B/L로 나누집니다. 마스터 선하증권은 운송할 운송물이 컨테이너 한대 분량이 되지 않는 LCL 화물의 경우에 운송 주선인이 같은 목적지로 가는 운송물을 하나의 운송 단위로 구성하여 선적해 보낼 때 해상 운송인이 운송 주선인에게 교부하는 선하증권을 얘기합니다. 마스터 B/L 또는 그룹피지 B/L. 어, 옴니버스 BL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스터 BL로 운송물을 통합하면 운임이 저렴해지고 서류가 간단해지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해 예 당사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스터 BL 자체가 이러한 이점을 반드시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 대개의 경우에 어, 여러 사람의 화물을 뭉쳐서 어, 운송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예, 발생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요국제복한운송업계에서는 무슨 바운송인이 운송인의 자격으로 여러 명의 실제 송화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물을 수령한 다 그들의 선화증권을 발행하여 실제 송화인에 대하여 자신과 체결한 운송계약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기 합니다. MVOCC는 자신이 집화한 운송물을 통합하여 실제 운송인이 어, 해상 운송인에게 운송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어, 무슨바 운송인은 해상 운송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운송인이 아니라 송화인의 자격으로 해상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가 집화한 운송물을 해상 운송인에게 제공하고 그로부터 선화증권을 교부 받게 됩니다. 해상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화증권상의 수화인은 무선박 운송인이 기재되면 운송물 명세는 각각의 실제 화주의 운송물이 통합된 전체 운송물 명세가 기재가 됩니다. 선하증권을 교복하던 무선박 운송인은 그것을 수화인에게 송부하여 그로 하여금 목적지에서 해상 운송인으로부터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인도받게 되는데요. 이때 수화인은 통상적으로 수화인인 무선박 운송인의 현지 법인이나 대리점인 운송주선인이 됩니다. 해상 운송인이 발행한 선화증권은 내면적으로는 여러 명의 실제 송화인의 운송물이 존재하지만 이를 한 명의 무선박 운송인이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해상 운송인과의 관계는 하나의 선화증권으로 선적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해상 운송인과 실제 송화인과의 벌기의 관계를 해상 운송인이 발행한 선화증권의 관점에서 보면 무선박 운송인의 이름이 송화인 칸에 기재되므로 무선박 운송인과 실제 송화인과의 운송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해상 운송인과 운송계약의 관계 당사자가 아 무선박 운송인의 실제 운송인은 해상 어, 운송인에 대하여 송화인으로서의 권리가 없고 선화증권에 기재된 무선박 운송인에게 어, 자기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마스터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각각의 실제 송화인은 자기 운송물에 대한 운송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화환결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각각의 수화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각자의 화물인도 지지서가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어, m v o c c 의 MSTBL 발행 절차를 도식화해 봤는데요. 어, 송화인과 무선박 운송인 사이에서 운송물을 집하고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이제 하우스 선화증권인데요. 어, 발행하게 되면 무선박 운송인은 해상 운송인에게 집화된 운송물 전체를 제공해서 선아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선화증권이 마스터 비엘이 되는 것이고요. 어, 이것을 수화인에게 그 어, 직접 인도를 해주거나 아니면 어, 무슨바 운송인의 어, 목적지 대리점에서 어, 수령을 해서 다시 실제 수화인에게 인도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어, 운송을 하게 됩니다. 어, 마스터 비엘을 발행자처는 이런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다음 하우스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물이 컨테이너 한대 분량이 되지 않는 일시의 화물의 경우에 운송주선인이 같은 목적지로 가는 운송들 하나의 운송단위로 구성하여 선적해 보낼 때 해상 운송인으로부터 운송주선인은 마스터비해를 교부를 받습니다. 여러 송화인의 운송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취합하는 행위를 혼재 또는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운송주선인이 여러 명의 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집합하고 각각의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주선인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는 화물수령증을 하우스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LCL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각각의 송하인으로운송물을 수령한 운송주선인은 일종의 화물수령증명서 또는 선적증명서로 하우스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되고 운송주선인은 본선의 운송비를 선적한 후 대상 운송인으로부터 마스터 선화증권을 발행받게 됩니다. 어, 법률관계를 보면요 1984년 10월 1일 제4차 개정 신용장 통일 규칙을 발효 이전에는 어, 신용장이 하우스 선화증권 수리 가능이라는 문언이 없으면 하우스 선화증권을 은행에서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하우스 비엘이 대신하여 법적 효력이 보다 더 강한 화물 인도 지지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마스터 비엘과 하우스 비엘이 발행된 경우에는 마스터 비엘에서는 운송 주선인이 선화증권 상의 소환인이기 때문에 각각의 송화인은 마스터 비엘을 근거로 하는 화환 결정을 할수 없습니다. 수화인은 개별적으로 화물 인도 지지서를 발행받아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우스 비엘에는 운송 주선인과 송화인 사이에서 체결된 운송 계약의 내용이 기재가 되게됩니다이 아까하고 비슷한 이제 그림인데 뒤집어 놓고 보면 요 운송 주선인과 송화인 각각의 송화인과의 사이에서 운송물을 집화할 때 하우스 비엘을 각각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운송주선인이 해상 운송인에게 이집화있는 화물을 한 번에 운송을 할때그룹비지비 또는 마스비를발행하 이런 관계가 된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화정권의 종류에 대해서 뭐 여러 방면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 공부했는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송물이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여러 명의 운송인이 개입하여 같은 종류 또는 2종 이상의 운송수단을 교대로 사용하여 단계별 운송이 이루어질 경우 환적할 때마다 운송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통합하여 발행되는 어, 선화증권을 원습니다 어, 이것은 무엇으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 이상 음, 3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